안녕하세요. 인생과 재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B의 김인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와 정년 노후 대책으로서 은퇴한 사람이 말하는 은퇴해야 할 560대 분들이 해야 할 여섯 가지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은퇴 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은퇴와 노후를 맞게된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혹시 직장이나 현업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은퇴와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데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세월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담고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론이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오랜 인생 경험과 특히 실제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은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으로 느낀 것이며 또한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동료들의 처지들을 보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은퇴준비는 향후의 인생 30여 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예상 은퇴 연령은 59세로 나타났고 은퇴 준비가 그런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은퇴준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마련자금, 현재 생활비 충당도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들로 100세 시대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 40여 년을 좌우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은퇴 준비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통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막게 된 사람이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우려와 같이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현직에 있거나 아직 젊으신 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 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선배들과 같은 우리을 범할 일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상한선을 미리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있어야 자녀도 가족도 있는 것이고 교육이나 결혼도 있는 것인데 이는 본인이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리부터 모든 사 삶, 즉 자녀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비, 생활비 등도 은퇴 준비를 위한 과감하고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디 뻔히 보이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인생선배로서 또는 경험자로서 강력하게 조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서 은퇴 후의 건강과 일거리, 인간관계. 취미, 버켓리스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은퇴 후할 일, 노인들에게 큰 문제가 두어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관계, 취미 등 미리부터 대비해야 할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항들도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특히 경제적인 문제 등에 시달리다 보면 생각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말 지나고 보니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돈 문제와 같이 하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또 남편이 직장과 사회활동에 매달려서 정신이 없다면 특히 아내가 아니면 기대하기 쉽지는 않지만 성장한 자녀 등그 누군가라도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온 가족들의 관심과 협조보다 바람직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 부족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은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노을을 맞은 우리 세대들이 중풍이나 암진단 등으로 본인은 물론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아쉬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네 번째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있어야 자녀도 가족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간 날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지만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비무원 미리부터 챙기고 준비해도 나이가 들면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오는 건강과 고독 무료함 등인데 아무리 늙고 힘이 빠지더라도 자신은 자신이 건사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온 가족에 까지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신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자신이 건강해야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가족도 있는 것이지 자신이 운전하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사실을 제발 깨닫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 또래들인 친구들이나 동창 모임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쉬움과 울분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나이든 사람들의 잔소리나 특히 꼰대들이 하는 말이 아닌 인생 선배가 가슴 속에서 토해내는 토로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다 다 토해내서 하는 웅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은퇴는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은퇴나 노후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그러면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게 되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나 노후를 전혀 부끄러워 하거나 감출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굳굳하게 다 이겨내고 가족과 사회 국가에 헌신한 그야말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영웅들이고 인간 승리의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영웅이나 인간 승리라는 찬사는 고사하고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하는 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인 자신들은 스스로가 불안해지고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은퇴나 퇴직을 감추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들 못났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못나게 됐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위로와 용기 그저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와 용기는 커녕 뭐 꼰대니 뭐 늙은이니 제발 그렇게 비하들 하지 마세요 뭐또 친절하게 한답시고 아버님 아버님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당신 같은 딸을 둔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다무시하지도 않고 태극기 부대원도 아니고 모두 꼰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 이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그 어느 세대보다도 훨씬 많은 공헌을 한 세대들인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리부터 나의 삶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모두 각자의 사명을 타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나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업적과 역사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갑니다 그 업적이나 역사는 대단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각자 대단하든 소박하든 간에 나름대로는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소설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책한 권으로는 부족할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는 꼭 대단한 자서전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그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특히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거기에다가는 나 이렇게 살았노라 나 이렇게 살다 가노라 라고 당당하게 외쳐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의 이런 히스토리와 이야기를 다 정리하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해질 것이고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은퇴를 하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또 고귀한 인생 철학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어설픈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터득한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실무 전문가인 것이죠 아,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잘 정리해준다면 그분야의 전문서적으로 출간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강의도 가능할 것이며 상담사 또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이 유튜브에 그런 산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영상들이 판치는 이 유튜브에 획기적인 유튜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인생 후반기에 할 일도 생기고 돈까지 번다?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하기에 따라서 충분하고도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정년, 노후를 앞둔 5, 60대가 해야 할일 6가지에 대해서 첫번째로는 은퇴준비는 향후의 인생 30몇 년을 좌우한다. 두번째로는 은퇴준비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해야한다. 세번째로는 은퇴 후의 건강, 일거리, 인간관계, 취미, 버케니스트 등에 대해서. 네번째로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있어야 자녀도 가족도 있는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은퇴는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리부터 나의 삶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준비해보자는 라 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퇴설계나 은퇴준비는 각자의 생각이나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생각은 하면서도 또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막상 노후를 맞으니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실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제 이야기와 함께 반드시 미리부터 은퇴와 노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